최근 일본 오가사오라제도에서 깊이 500km의 신발지진과 오키나와에서 160km 깊이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1일 규모 5.9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마누아트에서 규모 7 클래스의 지진이 들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화산폭발과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군발지진과 함께 바다에서 얕은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동일본대 지진도 지진의 깊이가 25km의 얕은 지진이었으므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진은 대만 인근에서의 강진 발생과 그후 화산 폭발 이후에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초 1월 3일에 대만 인근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12일 후인 1월 15일에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일주일 뒤인 1월 22일에는 일본의 규슈 슈가나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후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본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의 군발지진과 전원 e 이가 얕은 지진의 연속 발생 그리고 이탈리아에서의 연속 화산폭발과 대만에서의 강진발생 파푸안 뉴기니, 마나마산의 대폭발, 또한 9월 11일에 발생한 파푸안 뉴기니에서 규모 7.7의 강진도 일본의 곧 대지진이 발생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어 보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의 강진 발생 후 일본 규슈 지역과 후쿠시마에서 강진 발생이 여러 번 발생하였으므로 일본 키슈와 후쿠시마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